안녕하세요 여러분 의견정고입니다 금일 새벽에 오버워치의 신규 이벤트에 대한 떡밥이 공개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떡밥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금일 새벽, 오버워치의 각종 SNS엔 이러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오버워치의 임무 기록, 왕의 길, 옴닉의 반란 등 왕의 길에 대한 기록이 적혀있었는데요 7년 전에 생성된 기밀문서이며 4월 12일 공개될 것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는 제냐타처럼 생긴 옴닉들이 모여있는 사진인데요. 이 옴닉들의 위에 있는 QR코드처럼 생긴 사진은 모든 옴닉들에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눈바니의 리스폰 지점에 있던 사진과 똑같이 생긴 마크였습니다. 아마 이런 옴닉 사태에 대비하여 어떤 로봇에 대한 신상을 등록하라는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에 있는 영상에는 왕의 길에 있는 지하철 리스폰 지역인데요 바로 이 리스폰 지역을 촬영한 영상에서는 어떠한 정체불명의 노란 물체가 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마 4월 12일 이후엔 눈바니의 맵이 변경된 것처럼 왕의 길에도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여 맵에 새로운 오브젝트가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것일까요? 최근 왕의 길에는 이미 한번의 비주얼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모든 것은 이를 위한 준비였던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 왕의 길에 나온 영상 옆에는 트레이서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는 트레이서의 신스킨이라는 이야기가 가장 유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외형은 잘 보이지 않지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우측 상단에 존재하는 이 사진 이 사진에는 옴닉들의 터전으로 보이는 한 집이 등장하였는데요 이 지역은 예전 옴닉들의 주거지로 보이며 아무래도 옴닉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하 아직 왕의 길,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옴닉들의 차별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최근 위도우메이커가 옴닉들의 정신적인 수장인 데카르트 몬다타를 암살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7년 전저 옴닉들의 거주지가 공격을 받아 옴닉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이 사진에 나오는 장소는 새로운 맵인 것일까요? 이 모든 것들은 아직 추측에 불과합니다. 모두 4월 12일에 밝혀지겠죠. 과연 4월 12일엔 무슨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누구나 한번쯤은 해보고 친구들과 즐겨본 게임인데요. 바로 이 스타크래프트가 공식적으로 무료화라는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FPS의 역사와 오버워치의 장르인 고전 FPS, 일명 하이퍼 FPS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합시다.